가 가신다고요? 그럼 그냥 오지 마시고요 근처 동네 구경도 좀 하고 오시죠 왜냐 미래 여러분의 동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 여행과 딱 어울리는 전원 마을 다섯 군데 제가 살뜰하게 뽑아 놨습니다 바다 두곳 강산 두곳 그리고 시내 한적한 유적지 한곳아 모두 관광지 근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럼 시원한 바다부터 출발 서해안 핫플이죠 우랑리 해수욕장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 인천공항도 바로 옆 인천중구 운서동입니다. 이 마을 섬인데 무려 지하철까지 들어와요. 아 영종신도시니까 당연한 건가요? 어쨌거나 인프라가 하도 빵빵해서 터질 지경입니다. 특이한 건 단독 필지가 여러 군데 크고 넓게 분포한다는 것. 그래서 위치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죠. 내부도로나 주차시설도 꽤 수준급이고요.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 특히 바닷가 근처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또 인천과학고가 위치한 우수한 학군에 초중고까지 모두 품은 건안 비밀. 아이 키우실 분들께도 희소식이죠. 단 하나 아쉬운 건 서울 접근성. 서해 끝 섬인데다 비싼 유료 도로까지 발목을 잡네요.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 역시 서해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북이를 닮은 거북섬. 여기서 서핑 좀 하고 수족관 구경도 좀 하다가 지루해졌다 싶을 때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전원 마을이 척쳐도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네요. 보통 단독주택에서 바다 조망하면 의외로 거리가 좀 있게 마련인데요. 여긴 완전 코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 방조제로 한번 막은 바다라 깔끔하고 안전한 느낌. 아 근데 집 앞에는 이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원도 딱 붙어 있죠. 때문에 자전거, 조깅, 관광객들이 마을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겠죠. 살짝 아쉬운 대목이네요. 하지만 요런 것도 다 공부. 딱 요때 휴가철 아니면 체크해 볼수 없는 거니까요. 눈 크게 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보시죠. 자, 이제 숨좀 돌릴까요? 시내 근처 한적한 유적지로 한번 가보시죠. 추천 마을 그림얼지 않습니다. 여기 시흥시 능곡동, 요즘 핫한 장현지구 바로 옆이죠. 풍경이 정말 달력한 페이지 같죠? 여긴 예쁜 집만 앉혀라 하는 마을 조례라도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양쪽 녹지 않을 칸데다 뒤쪽으로 듬직한 배산까지 누가 봐도 명당 터죠 실제로 저 위엔 광해군의 장인 유자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신기하죠? 마을 가운데 이런 유적지를 끼고도 전혀 분위기가 들떠 있지 않아요. 참 차분합니다. 또 사람도 별로 없고요. 관광지라고 무조건 다 시끌시끌하다는 편견, 여기서 싹 깨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요. 아쉽게도 남은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권해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자리가 나오면 미리 알아보는 선구안을 가지시라고 한번 들러보세요. 아하, 오길 잘했네 싶으실 겁니다. 이제 저 위쪽으로 가보죠. 강산이 아주 기가 막힌 곳, 남양주입니다. 북한강 대성리 쪽 놀러오셨다고요? 그럼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요. 여기 윗동네 살짝 들렸다 오세요. 바로 수동면 입성리. 예전에 제가 보물 발견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썼던 바로 그 동네죠. 그만큼 여기 답사 정말 눈, 코, 입이 모두 즐거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디를 둘러봐도 병풍 한가운데 들어앉은 그런 기분. 아니 그냥 여기 어디다 돗자리 깔고 김밥 먹으면 바로 소풍이라니까요. 또 주변엔 그 흔한 캠핑장, 유원지마저 없습니다 참 깔끔하죠? 차로는 잘안 보이지만 저 아래 구운천이라는 예쁜 개천도 흐르고요 아이 다 키워놓고 부부가 한적하게 텃밭이나 공방 같은 거 타면서 한세상 급할 것 없이 보내기 딱 좋은 자리 일단 한번 가보세요 무조건 찜해놓으실 게 뻔합니다 마지막은 레포츠의 천국 가평입니다 골프장, 유원지, 리조트 곳곳에 놀거리 볼거리 한가득이네요. 휴가철에뭐볼 것도 없이 빠글빠글이겠군요. 그 와중에 깊은 산골, 아주 보석 같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실 때는 요 리조트를 지나 길 따라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와 정말 그림 같죠? 겸재정선이 물감 확 풀어서 한 방에 그려놓은 수묵화가 따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그냥 힐링 그 자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요. 여기 들어와 살면 어떻겠어요? <웃음> 길은 오목조목 옛날 동네 스타일. 하지만 새로 깔린 도로 덕분에 꽃단장. 집들도 하나같이 허투루지지 않고 고풍스럽게 올린 모습이죠. 다만 산세가 좀 깊어 금세 어두워지는 점, 또 시내와의 거리가 살짝 있는 점, 이두 가지가 좀 아쉬운데요. 가평의 멋진 산과 계곡을 내 것처럼 앞에 딱 끼고 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겠죠. 그야말로 최고의 힐링지 추천합니다. 잘 보셨나요? 유독 심술 궂은 올여름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